좋아요 꾸덕 해야지 이런거 왔으면 또 여기에 와드 바꾸면 좋은데 보통 가다가 죽더라고 너도백불들 하면 죽는다 아싸 풀 미니언들이 <웃음> 순식간었습니다 아, 근 미리 바꿔 가는 거. 아! 다놓쳤어이 미니언 무빙 챌린저야내가볼 때. 아 아, 전에 그거 안될 텐데. 갱 오지시네. 은하살인가요뭘까요 나사링아요. 찍었을까요? 나요선골찍었요까요은하살이네요나이스뭐요나이스아야 <웃음> 바텀 링아니 그럴 리아어 그럴 리 없어. 바텀이 이길 리 없다니까? 아니 바텀이 왜 대꿀 뭔진 모르겠지만 베인 특 대포 무조건 먹으렴 그때 이큐 줄면 무조건 맞아 성공 빠졌으면 티티 어시에 돈템버스 이번 타이 성공 없죠 풀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녀는 먹으러 올 때, 딱 이렇게 미녀 먹으러 올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값을 각을... 놓쳐 가 불어, 제발 잠깐만, 나이스. 아풀풀 풀 여유 있긴 한데 아쉬운데. 열 밖에 안 해. 사이브다 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다굴않수 오! 오! 너무 아파. 쉽시다. 아, EQ 너무 뻔하게 질러가지고 이풀를할걸 그랬나? 그냥? 한난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거. 스타인 놓쳤죠. 좀 맞아도 괜찮아. 어차피 아직 풀 없어서 이번 풀 오기 전에 6분에 풀 오기 전에 한번 하죠. 한 닦아리. 지금이다. 이번 턴이다. 이번 2번 턴. 2번에 선탄 거 없을 때 합시다. 게 잡아주면 되죠 어차피 이거 풀 있으니까 텔이 있으니까 이건 라인더 또 갑시다 밀고 가야되나? 아. 아싸 아 이거 못맞춘다고 이걸? 아 제발 아아 빵했다 아. 깠네 이거 걸려줄 아 대시를 못 맞췄어 이케 한번못 맞출때마다 한 100원씩 손해보는 느낌? 살짝 그런 느낌이죠? 흠. 아.. 나 이거 탑 절대 안 붙는 마인드네 그래도 다른데서 이득 보고 있어서 그냥 조용히 합시다 고통스럽긴 한데 해리 언제죠? 얼마안돼 안 스킬 잘못되면 오히려 나 뭐야 바텀 왜 이기는 거야 도대체 어깨겼노 오케이 아 근데 라인 이렇게 되면은 음 그래도 갑시다 라이저궁이 요즘 이번에 덮어먹어서 정말 이 정말 길더라고. 이 빈신? 걷더라. 걷더라. 아, 안좋네또핑 와요? 혁신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베인이? 아니야, 근데 바텀 어떻게 이겼냐, 도대체? 그래, 안 돼. 안 돼, 대대포. 나이스. 나이스. 대, 대. 돼요. 좋아요. 바텀 형님들 나이투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가버려. 할것같아 게임은 바텀 게임이지 시롤은 바텀 게임이지 닌신을 갑시다 아직 베인이 <웃음> 신발 나와버렸네 몰락 이제 나오면 너무 아프거든요 저거 닌신 안가면 아 진짜 너무 아파 이거 나오면 나오기만 하면 네이스 탑 베인 나오면은 패하죠 탑에 그 그거 있는데 탑에 순서가 있는데 근데 진짜 고통스럽긴 해한번 실수하면은 거의 둘다 개손해 보는 각이라서 그러니까 베인도 한번 실수하면 죽고 클레드도 한번 실수하면 죽는 거라서. 진짜 좀살 떨리긴 하는데 근데 그런 맛에 또또 재미있는게 아니겠어? 안돼 죽었다 우리 애형 잘가요 아 이거는 포탑 하나만 뜯고 도망갈까요? 근데 특 베인 특개호면 죽음 탑 베인 조지엔 팁 그냥 간단해요 그 미니언 먹으러 올때 그때 보통 스킬을 잘 맞아 주거든요 그때 그때 하시면 돼요 그때밖에 답이 없어요 사실은 EQ를 썼는데 베인이 구르기로 피했다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식은땀을 흘리시면 됩니다 와 좋됐다 <웃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볼까요 야 근데 포타 어, 그로까어 소화했네 음..1800 탑 그리고 한 1820이죠 1820에 탑 텔포 2차까지 밀겠는데? 랭가안면 네이스 대인이 라인 클리어가 안 좋아서 저거 정리하는데 한참 걸리죠? 그동안 정리 탑시다 그래 괜찮아 살짝 똥된 느낌? 냉가가 잘 커버리네 여기서. 냉가가 엄청 잘 커버리네. 이건 용을 용까지 보려고 하려나요? 안 보네요. 전문 빙은 자기 전부를 먹겠다는 의지가 담긴 무빙이라서 뭐또 그랬나? 와드 받고 빼지 않을까요? 레드 욕심부린 레전드. 빨리 안 잡으면. 와, 이거 풀 아낄라다 죽을 뻔했네. 원래 풀쓰서 그냥 편타 치면 잡는 거거든. 근데 풀 아낄라다가 청구 맞아버렸어. 저저했니 아군이 당했습니다. 왜 멘탈 나갔어? 압류은 나쁘지않았죠? 아 베인이 근데 도벽을 600원 얻었단 말이지 이게 좀 거슬린다는 말이지 어야 잠깐만 됐다 우와, 씨. 우후! 와 죽었으면 은 진짜 욕개 처먹었다 이거는 와 진짜 이거는 죽었으면은 진짜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그냥 아니.. 아.. 도대체 왜 그러는건데 아.. 게임 조금씩 조금씩 비비는데? 이거 뭉쳐서 그냥 제가 궁 써가지고 달려들면은 얘네 앞라인 없어서 다 녹을텐데 녹을 야 이거 랭가 끼면 죽겠다 나이스 어? 너무 섣불렀거 아니야? 저갔네. 고 나이스 친구 불러지 로. 나저말안풀다 있는데 왜왜한 거지? 아 아깝다 평캔해 버렸어 한대 들어갔으면 잡은 건데 아 평캔했어. 은되나아 응, 아, 됐다 여기 게임 끝날 수도 있겠다 아, 여기다 죽으면 안 되지 여기까지만 하고, 망합시다 여기까지 <웃음> 라이즈 잡으면 끝나긴 해 끝났다 아 끝났다 진짜 와이 와, 게임 질뻔했어 와 어, 내가 내가 졌으면 졌겠네. 내가 못했으면 와 지지. 와 이걸 이거 질뻔아 진짜 이런다니까 요즘 게임 이런 게임을 질라 그래요 애들이 질라고 해 일부러.